봄비로 쓰는 편지 봄비 몇 가닥 골라 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뒤뜰 산수가노란한 점처럼 꽃망울이 생겼네요 봄비 오는 소리가 노래처럼 들리는 오내안에 뜰에도 봄비가 옵니다 봄비 오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합니다. 지난 겨울에 내렸던 찬설이 며칠 전에 단호 같죠. 봄기운을 느낀 새들의 날개짓이 어찌나 힘차던지 나도 함께 하늘을 날고 있었죠. 이제 곧 달려올 봄에는 그대가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봄 한복판에 나는 하얀 한 떨기 목련꽃으로 있겠습니다. 그대의 하얀 미소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더욱 행복할 것 같습니다. 봄비가 너무 좋아 봄비로 편지를 쓰면 그대가 참 좋아할 것같았지요 봄비가 다시 내리면 다시 한번더 편지를 쓰겠습니다.